예, 안녕하십니까. 스케치 굽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이용해서 밴딩 처리하는 겁니다. 이 스케치에는 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호란지 서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의 스케치 안에는 선이 하나만 있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두 개, 세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선들이 겹쳐있으면 안 되겠죠. 스케치별로 하나 이상의 선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굽힘선서는 굽히는, 굽히는, 면의 길이와 정확히 같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굽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꼭, 이, 끝, 끝하고 끝이, 이 모서리하고 일치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케치 굽힘 피처는 일반적으로 탭 피처와 함께 탭을 굽히는데 사용한다.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베이스 피, 베이스 그 피처 만들어 놓으시고, 굽힘 처리하면 되겠죠. 스케치 굽힘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 밴드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열기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구품해 볼까요? 이 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면의 수제로 보겠습니다. 라인 가지고요. 선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굳이 거점하고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또 그렇게 안할 이유도 없죠. 생각해보면 자, 빨리 나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치 굽힘, 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정면, 2천원 오른쪽 면을 찍겠습니다. 그럼 위로 가죠? 요거 누르면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각도죠? 뭐 45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135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5 0도 자, 요거는 이제, 네 가지, 굽힘 위치가 네 가지가 있죠? 반경값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한5 정도로 해보죠. 탑에서 한 보죠. 탑에서 보면 이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게 스케치죠. 어? 정중앙에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정중앙에 이쪽 있는 것 같은데 굽힘선 중앙, 중심선 코힘이라는건 뭐냐면 실제로 전개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오케이 한 다음에요. 스케치를 한번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펼치게 해보시죠. 자, 펼쳤을 때 중앙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지금 얼마죠? 8.64죠. 그랬을 때이 거리하고 이 거리 사이는 4.32. 딱 정확하게 중간이 나오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결을 그러니까 했을 때, 굽힘선의 위치가 어디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몇쪽 방향으로 한번 보죠. 봤을 때 스케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요거는 스케치 안쪽으로. 지금 화살표가 있는 위치가 스케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스케치 바깥쪽으로. 재질이 스케치 바깥쪽으로 이렇게. 요거는 없셋 개념이죠. 아예 그냥. 없셋개념 보다는 이 밴딩 처리되는 부분 자체가 스케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방식을 많이 쓰겠죠. KBS 0.5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 저는 이 부분에 똑같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선을 두 개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나, 다시 한번, 이쪽에도 선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그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면을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오케이 누르면 랜딩 처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게 자고 이게 버벅대는 이유는 용접, 그, 용접구조물이라고 그랬죠. 시트메탈도. 그러니까 문속성, 용접구조물, 자동 업데이트를 약간 꺼놓고 나중에 다 작업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할 때마다 좀 복잡한 이 시트메탈 구조라고 그러면 저기 미리 보게 하느라고 업데이트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펀칭된 부분 있죠? 이런 거를 가로지르는 이렇게 가로지르게끔 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놓으시고 고정면 이면을 찍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대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재미있게 여러분이 그 스케치 쿠피브를 이용하신다면. 좀더 직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스케치 부임을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미리 만들어 온 결과는 이겁니다. 저는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하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 새 파일. 파트 미리미터로 들어오죠? 정면이 할까요? 정면에 스케치하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리죠. 코너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겠습니다. 폭은 500으로 주겠습니다. 높이는 20으로 주죠. 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베이스 브랜치 두께는 1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k 변수 값은 0 5로 주겠습니다. 아래쪽으로요. 오케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식으로. 180도 굽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 있죠? 윗면에 스케치하겠습니다 면의 수저로 보죠 자이 스케치 굽힘이 어떻습니까? 여기 모서리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끝 모서리하고 실제 여기 평행이죠 평행하게 이렇게 모서리가 지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면에 스케치하는데요 저는 여기 라인 하나 그리죠 이 라인을 가지고 위치되어 있나요? 이 라인을 가지고 어, 패턴을 하겠습니다. 선형 패턴 하죠. 자, 패턴할 요소는 요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해서 거리값은 선 500이었으니까요. 저는 20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500 나누기 20 하면 25씩이죠. 그래서 인스턴스 개수는 20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쭉 만들어지죠. 21개 하면 끝까지 가겠죠. 20개만 만들겠습니다. 21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어차피 여기는 밴딩 처리될 부분이 없으니까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뭐 굳이 완전정이 안잡게 나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스케치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 코피네 스케치를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장면 요 앞면을 찍겠습니다 자 그럼 몇 도씩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90도씩 해놓으니까 이게 엉망이 되죠 저는 절반만 돌리고 싶어요 그럼 180도 나누기 20개 마시고요. 19개 하면 약 9도씩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되나요? 오케이, 눌러보자 아, 3D 굽피이 실패했답니다. 그렇죠 그럼 왜굽피이 실패했을까? 그런 걸 한번 보셔야겠죠. 일단은요, 그, 옵션 있죠? 무속성에서 용적구조물 있죠? 이걸 좀 꺼놓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 코힘 스케치 찍고요 아마 끝에 이 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끝에 있는 선 있죠 요거는 보조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끝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보조선으로 바꾸죠 빠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 코힘자 스케치를 찍어야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정면 앞면을 찍겠습니다 열심히 각도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안 맞추다 보니까 뭐 90도 다니까 이렇게 막, 막 꼬이는 자 180도 해볼까요? 1 8 0 나누기 19개 그러면 이렇게 9.47도씩 이렇게 휘는 게 보이시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180도만큼 흘러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만약에 360도씩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뭐 360도 한면있겠죠 360도 나누기 19개. 이렇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보이죠? 자, 요렇게. 콕콕콕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재미난 구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예제였고요.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마치, 뭐처럼 보이죠? 뭐, 이렇게. DNA 구조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죠. 자, 스케치는 지워버리고요. 새로 스케치하겠습니다. 앞면에 스케치. 면의 수직으로 보죠. 사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45도짜리. 이 선이랑, 이 선이랑, 45도. 자, 그런 다음에 이 스케치를 가지고 또 패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선을 찍고 들어가 볼까요, 그럼요? 그래서 상관없죠. 네, 미리 잡히는 것 뿐입니다. X축 방향으로 해서 간격, 얼마로할 거냐, 이런 얘기죠. 저는 간격을 1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넉넉하게 한 50개 정도 줄까요? 자, 클로가죠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빠이 나오죠? 먼저 이 각도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10도씩만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고정면은이 앞면을 찍겠습니다 그럼 사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밴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조금 계산하느라고 어디 재벌집 아들 아들 분들 <웃음> 컴퓨터 한 대만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0년 동안 학원 수선생들한테 매번 얘기했는데 누가 하나 아직 재벌 된신 분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보복되는데요.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모시게 하지 마시고요. 좀 줄여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구조로 해서 각도가 있으니까 요 사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면 되죠? 피처에서 공면 포장 있죠? 공면 포장을 하신 다음에, 사실 이건 살살 꺾여 있지 않습니까? 다들 직선 구간, 곡선 구간, 이렇게. 꺾이고, 계속 꺾이고, 꺾이고 해서 만드는 거고요뭐 정확히 만든다고 치면, 설마 이렇게 꺾여가지고 꺾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공면 포장을 하시고, 뭐, 전개를 시켜서 보고 싶다 그러면, 공면에 있는 공면 전개를 활용하셔가지고, 요런 것들을, 음, 전개시키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보죠. 마치, 뭐, 파이프처럼, 요 부분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도 지워버리죠. 이렇게 마치 파이프처럼, 밴드, 밴딩처럼, 밴드처럼, 이렇게, 90도씩 꺾여하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면에 스케치하겠습니다. 면의 수직으로 보죠. 저는 약 60도씩 하겠습니다. 살짝만. 이렇게요 아주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치수를 계산을 많이 하셔야겠죠. 자, 저는 여기를 30도 정도로 할까요? 30도면 결국은 이 각도는 몇, 이게 30도면 이 60도가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패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선을 가지고요. 선장 패턴 간격은 좀 넉넉하게 주겠습니다. 저는 30 정도씩 주자. 개수 한 15개 정도만 할까요? 15개, 16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빨이 나오죠. 그 다음이에요.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도를 90도씩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면. 지금은 이렇게 90도씩 딱딱딱딱 꺾여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케치 구품이 의외로 재미있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내실 때 상당히 편리한 구조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다시 스케치하셔가지고, 면을 수시로 볼까요? 이번에는 뭐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겠죠. 그어놓고, 양면 이렇게 찍어 나가실 수도 있겠죠. 좀더 이제, 뭐랄까요? 직감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딱딱딱 이렇게 만들어 하실수 있습니다. 혼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곡선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직선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스케치 내에 스케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케치끼리 자기 교차가 일어나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케치 쿠핌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 이 모서리 플랜즈보다는 좀더 유연하게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